네, 안녕하세요. 이제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제가 비디오를 한네 개째 이제 올려드렸는데, 아, 여러분들 잘 그, 따라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디오는 그냥 뭐, 보시기만 해도 되지만, 네 번째 비디오부터는, 이거 이제 다섯 번째고 이거는, 네 번째 비디오 이전에 올려드린 비디오부터는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셔야 돼요. 직접. 타이핑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외울,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손에 베길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이 먼저 나갈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실력이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뭐 하나 공부하면 다 치거든요. 근데 이제 가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타이핑을 치셔야겠죠. 예전에 그 한국에 있는 형님분들 중에 몇 분이 스크립팅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뭐 맥스 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따로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서 드렸죠. 보고 하시라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좀잘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 내가 그죠 처음에 좀 하면 어렵죠. 근데 한한 세네 번몇번 쳐보셨냐고 물어보니까 타이핑을 한 번도 안 쳐보셨대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코딩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패턴과 반, 패턴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좀 이해하면 사실 어떤 프로그램 맹기지도 사실 비슷하고 뭐 하나만 제대로 하면 금방금방 확장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뇌 구조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도 그렇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코딩을 많이 해보고 계속 익숙해지면 제가 그... 어떤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했는데 요약하면은 코딩을 쳐라. 근데 반복해서 쳐라.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반복 반복 반복. 하루에 10분씩 반복하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인생도 바뀌고 커리어도 바뀌고.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단 포인트를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보죠. 사실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거의 다고 즉 벡터를 이해하는 게 거의 다고 포인트를 커브에서 컨트롤할 거냐. 그러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라인이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넛스 커브가 있지만 결국 얘네들을 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모 자식들이고 부모들은 커브라는 그 클래스가 갖고 있어요. 커브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면에서 컨트롤할 거냐. 설피스에서 이거를 비렙이랑 같이 컨트롤할 거냐. 그러니까 비렙을 결국 포인트를 뽀개서 그거를가 그러니까 변형을 주고 다시 비랩에 어플라이할 거냐 그 선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인트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포인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죠 벡터에 가가지고 여기 아이콘 콘스트럭트 포인트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10 10 이렇게 만들었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Z축은 0으로 추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이거 시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컴포넌트가 뭐 하는지 알았으니까 저번에도 코딩도 해봤고 이번에는 그 셋에 가면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여기에서 그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 시퀀스 시퀀스에 가면 여기 시리즈라고 있죠 자 시리즈가 이게 좀 이름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시리즈는 결국 리스트를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 두번 하게 되면 이렇게 0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오죠. 컴퓨터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반복을 다뤄내는 거거든요. 반복을 다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쓰는 이유도 그거예요. 반복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반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이제 리스트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령 이제 이렇게 제이딱 꽂아 놓으면 은 이렇게 X축으로 0부터 9까지 가는 이게 두 줄이 나오죠. 두 줄은 리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한 줄은 그냥 데이터 하나고, 프로퍼티가.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가보면 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옵션이. 아. 네, 예, 이렇게 그 fancy wires를 해주게 되면, activate 음. 시키게 되면 이제 리스트는 두 줄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죠, 여기 i n 이 뭐? 항상 이 이게 어, 어, 어떻게 보면 그래스퍼는 펑셔널 베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인풋과그 다음에 그 o p e r a 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항상 인풋과아웃풋이 있어요. input을 보면 돼요. 인풋은 뭐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 시작점이죠, 리스트에. 리, 시리즈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리스트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스텝. 일찍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는 뭐야? 지금, 전체몇 개의 리스,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100 하게 되면은, 100개의 리스트가 나오겠죠. 100개의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리즈인데, 일단 리스트로 제가 본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게 99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대부분, 거의,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C, C++,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C#, 뭐 파이썬 다 인덱스를 0부터 시작을 해요. 0, 0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99면 100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100개의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스텝은 어냐? 1만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1.000 해가지고 음,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인터벌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0.5 하게 되면은 0.5만큼 올라가는 100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트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잘 이제 아, 다뤄야. 하죠. 그리고 어떤 디자인 프라블룸이 왔을 때 아, 여기 어떤 반복된 어떤 패턴이 있네. 그럼 이거를 리스트로 어떻게 콘스트럭트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가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지 그 컴퓨테셔널 이 디자인 띵킹을좀더 쉽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만들어 보죠. 자, 더블 클릭해 가지고 C# 해서 제가 지금 초반에는 여러분과 같이 타이핑 치는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워크샵이 진행이 되면 이제 다안 치고 제가 만들어서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는 쪽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주죠. 이 n 넘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벌이 되겠죠. 인터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카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 넣어주고 얘는 위에 거는 더블 더블 넘버로 가지고 그 다음에 더블은 소수점 이하까지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티저는 이제 인티저 1, 2, 3, 4 디스크립트한 넘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더블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 열어보면 자, 여기가 우리가 코드를 넣는 프레이그라운드.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것도 펑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풋 있고, 아웃풋 있다고. 이것도 보면은 아웃풋은 일단은 뭐 레퍼런스 잡혀있긴 했는데 어쨌든 아웃풋은 보이드에요. 보이드고 인풋은 N과 C야. 여기서 뭔가를 막 해서 우리는 사실 A에다가 아웃풋을 넣어주면 은 되는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펑션이에요. 펑션. 우리는 이제 for l o o 을 배울 거예요. for loop. for l o for l o o 기본 신텍스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for l o 을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티저를 넣을 건데 i는 0. i에서 주로 이제 인덱스를 i로 많이 써요. 그리고 코마를해 주고 아, 세미콜론을 해 주고 i가 어디, 언제까지 가냐? 1보다 작다면. 작을 때까지. 이게 true일 경우까지만 이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거냐면 우리는 1을 하나씩 더해라. 사실 이거거든요. 어 뭐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처음에 i가 0이잖아요. 그럼 1을 더하면 1이 되겠죠? 다시 넘어와. 그럼 1이야 그럼 1에다가 1을 더해. 그럼 뭐겠지 2야. 또 다시 돌아. 그럼 2에다가 1을 더해. 3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보정 프린트해서 제가 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를 i 해가지고 자 찍어볼게요 어떻게 이제 나오나 제가 아웃에다가 이렇게 하고 s h i f t 누르고 a도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딱 찍는 순간 이제 에러가 나죠. 이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프린트라는 펑션을 썼어요.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거야. 프리, 그 프리빌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는 스트링을 넣어야 돼요. 문자. 근데 지금 i는 숫자잖아요. 숫자. 여러분도 여기 도 보시면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보시면은 타입 힌트에 보면은 지금 스트링 얘가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인트근 인트는 여기서 점쳐 가지고 t 투 스트링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대문자, 캐피터 어퍼케이스 뭐해 주시고 플레이 누르게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숫자가 뜨는 거죠. 이렇게. 0부터 일단 에러는 없고 위에 게 이제 널이죠. 에러 없으니까. 밑에 거는 리스트. 이렇게 뜨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렇게 해서 지금 i가 몇이야? 2 4 점. 그러니까 24까지 찍히는 거예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총 24개가 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4립이 제대로 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건 제가 좀 줄일게요. 줄여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너 자신에게 더해. 이렇게. 이걸 렇게이더 줄이면요. 이렇게 도 돼요. 이렇게 더해.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하고 더하는 거고 이것도 더한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건데 사실 별 차이 는 없어요. 포르만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이패션을 많이 쓰고 뭐 여러분들 편하시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 어쨌든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이제 포인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인트 3D를 만들 거라는 걸 해주고 P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커멘트 아웃 해주고. 해주고 이제 항상 오퍼레이션 그 라인이 끝났으면 항상 이 세미콜론 마 해줘야죠. P라는 거를 메모리에 얹혀 놓은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p 는 n e 에서 point 3d 하게 되면 자 이제 0,0,0인데 x축을 제가 i로 제가 대신 놔둘게요. 그래서 프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아 3d네요 d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가 없이 잘 돌아가죠. 근데 뭐 사실 변하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준 포인트고 제가 얘네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퓨리뷰를 끌게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퓨리뷰를 껐어요. 이걸 하면 다시 퓨리, 퓨리뷰를 키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지금 우리는 매번 이 루프를 돌 때마다 포인트를 하나씩 만든 다음에, 이게 그냥 버려지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A로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A는 P. 이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 포인트만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거만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마지막 거. 계속,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되다가 맨 마지막 넘버에서 마지막 엑스큐션이 일어나니까. 그쵸? 우리는, 우리가 원한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 지금 우리 앞에 봤던 리스트. 그래서 뭘 담을 거냐? 포인트 3D를 담을 거다. 그래서 pts라고 해주고, new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죠. 포인트 3D.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이제 기본 신텍스에요. 문법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pts하고 닫힌 다음에 add라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a에다가 pts를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죠. 예. 1단위로 껑충 껑충 껑충 뛰겠죠. 지금 우리가 요거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얘랑 그쵸? 그 다음에 아, 이제 우리는 포 p 도 공부했고 지금 리스트도 만들었어요. 이거 좀 깔끔하게 하죠. 사실 이렇게 잘 안하고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거보다 더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바로 넣어줘버려요. 이렇게 바로. 어차피 이 new를 하고 equal한 다음에 얘가 넘어가서 리턴이 되는 거니까 r e t u 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은 포인트가 하나 리턴이 된다고 근데 걔가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c 사이즈 하죠. 더 그러니까 어, 깔끔하게 되죠. 음.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야 여기에 지금 인터벌을 줬잖아요, 스텝을 줬잖아요. 스텝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죠. 간격 n 만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네, 동일하게. 결국 개수대로 뛰어 개수대로 뛰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줄여주면은 0.6 0.6 만큼 첫 번째, 첫 번째는 0이죠. 그러니까 0.6을 곱해봤자 0이 되겠죠. 그럼 첫, 첫 번째, 그냥 두 번째는 1이죠. 그러면 1이니까 1에다가 몇을 곱해. 0.6을 곱하면 그 값대로 들어가고 2일 경우에, 3일 경우에, 10일 경우에 쭉그 순서대로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게 리스트를 만드는 공식이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에 맞춰서 점프를 할 때마다, 루프를 할 때마다 이 포인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X값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뭐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일단 제가 옆에 잡아주고 여러분도 공부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하게 또이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셋셋의 set, 시퀀스에 이제 레인지라는 컨셉이 있어요. 레인지, range. 레인지라는 컨셉은 뭔지 보죠, 이렇게. 자, 어, 레인지. Range. 레인지라는 컨셉은 뭐냐면 지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었죠. 시작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텝, 몇만큼 점프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체 토탈 넘버가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 넘는 똑같아요. 몇 개가 들어갈 거냐? 여기서 100개 해보죠. 100개를 해 주는데 여기는 지금 도메인이 들어가요. 도메인은 0부터 1이죠. 그러니까 0부터 1. 그러니까 0부터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 밸류가 1인 거야. 그리고 미니멈 밸류는 0인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두 개의 밸류가 들어갔죠. 그래서 매스에 보면은 도메인에 그 원디가 있어요. 콘스트럭트 원디 이렇게 Ctrl-Shift-Left-Click 하면 나오죠, 여기. Construct Domain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d e f a u 값은 아마 0이랑 1일 거예요. 변함이 없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음, 그아 5.00 하면 이제 그 더블 넘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b 를 넣어주게 되면은 Maximum이 5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메인, 즉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도메인은 0부터 5까지 여기 0부터 이 5까지 100개의 포인트를 파퓰레이트 해라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고정. 자, 이걸 일단 아이솔레이트해서 렌더링을 걸어보고 지금 0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혹은 혹은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일단 좀 다섯 개로 5로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개수를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10개, 뭐 20개, 이렇게 요런식으로 자 요걸 한번 C샵 컴포넌트로 만들어보죠 자 C샵 하면 동일하게 우리는 요것만 갖고 오죠 요거 요거 도메인의 마지막 값 그리고 얘는 전체 넘버 그래서 얘는 N으로 가지고 얘는 도메인의 두번째 값 B로 가주죠 A, B 그래서 첫번째거는 더블 두 번째 거는, 인티저. 인티저가 와야겠죠. 포인트, 포인트를, 뭐, 10.001만큼 그려. 이럴 순 없잖아요. 예. 딱 디스크립트한 넘버니까.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이제, 우리 배운 것처럼 이제 한번 해보죠. for, s t r 잡아주고, int i는 0. 그죠? 그 다음에 다시 i는 그 n 만큼뛸 거죠. 그리고 얼마큼 일식 증가해라. 끝!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만드세요 코드를 한 번에 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으면 은 이렇게 i하고 two 스트링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뽑아내보세요. 이렇게 세마이 콜론 넣고 플레이 시켜보면 여기 얘가 일단은 깨지지 않았죠. 에러도 없고 콘솔도 제대로 되고 콘솔 로그 즉, 프린트죠. C샵에서는. 아니, 지금 이 그라소프 환경에서는 프린트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됐죠? For o 은 제대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까와 똑같이 이제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리스트 하나 만들어줄게요. 리스트. 포인트. 왜냐면 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해가지고, 포인트 3D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인트 3 d 에서 p는 U. 포인트 3 d 해가지고 아, 일단 x, 아, x로 x 하죠. 그 다음에 0,0 세마이클론 닫아주고 더블에서 xp로 하겠죠. x는 i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pts에다가 add 시켜주는 거죠. 어느 프로그램 랭귀지에선는 push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append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는 c 에서는 add로 많이 쓰고 A, a는 capital이고 그래서 p 넣어주고, a는 pts. 자, 동일해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이 한 거예요, 제가. 볼까요? 이렇게 동일하게 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도메인에 맞춰서 엔 넘버로 나눠줘야 돼요. 더블 해서, 인터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b는 뭐예요? 도메인이잖아요? 0부터 5잖아요? 그러면 일단 5를 해주고, 5를 뭘로 나눌 거냐면, 전체 넘버, 엔 넘버. 지금 몇 개의 포인트를 파퓰레이 시킬 거냐? 20개. 20개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n 이렇게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도메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 이제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n 등분해라. n 등분은 지금 20개잖아. 이 파라미터를 뺐죠. 이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은 인터벌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인터발 해가지고 투 스트링으로 뽑아볼게요. 페란테시스 닫아주고 세미콜론 해주고 해주게 되면 0.25라고 뜨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7.89라는 0부터 7.89라는 도메인에서 20개의 포인트를 파편래 시킬 때 0.3945만큼 점프를 뛰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 말씀드릴게요. 1 0 개. 10개의 포인트를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일단 프린트를 제가 커멘트 아웃 시켜주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은 이렇게 10개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이거 약간 어드밴스된건 아닌데 조금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라고 볼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지금 자도 된것 같은데 볼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갖고 와 볼게요 자해서 ZY축을 살짝 내려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같이 보죠. 자, 똑같은 패라메터인데 똑같은 패라메터인데 얘는 지금 하나가 더 나왔고 얘는 지금 하나가 덜 나왔어요. 자, 데이터 스트럭처 달라졌어요. 데이터를, 우린 똑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썼는데 데이터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데이터의 인풋, 아웃풋, 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지만 인풋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뭐냐 그렇게 맞춰서 펑션들을 짜야지 이게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즉 디자인을 할때 어떤 떻게어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어떻게 매니플레이션에서 어떤 데이터를 뱉어내겠다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한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 이게 요거대로 한번 해보죠 지금 보면은 이걸,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열개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개가 나왔네요. 예, 열한개가 나왔네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0부터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0부터 세니까 이게 10개가 어, 나오네요. 그러면 은 이렇게 한번 커멘트를 달아보죠. 커멘트에서 뽑은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은 지금 얘는 10개가 뜨죠. 예, 그 랭스 한번 재볼까요, 랭스? 랭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죠? 아, 이 랭스 아닌데... <웃음> 자, 다시 랭스 이거는은 The List Length가 있죠?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기 리스트 안에 있는 랭스가 있죠?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랭스도 있었는데... 이게 좀잘안 보여요, 은근히 보면 여기 있죠? 얘를 크집어내도 되고 이렇게 재보면은 Ctrl V에서 이렇게 보면 뭐야... 11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린 10개만 들고 싶었는데 11개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잘 이제 그 처음 처음 단에서 끝단까지 잘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가 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것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때 디버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인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막 이런 루핑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거 맞춰보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그라사브랑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q 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 q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i가 n보다 작았을 때이 컨디션이 맞다면 루프를 돌고 그렇지 않으면 루프를 끝내거든요 이건 뭐냐면 i랑 n이랑 같을 때까지 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가 더 나오겠죠, 포인트가 자. 이제 하나 더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건 1 1 개가 나왔죠. 만약에 제가 음 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9 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죠. 자, 9 개가 나오죠. 왜냐면 루프를 한번더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제 데이터가 맞아요. 개수가.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그라소퍼 같은 경우는 이게 이게 일반 사용자들. 에게 이제 열어둔 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할때 패션이랑은 맞지 않아요. 그 방법론이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라스업 컴포넌트 할때 매치시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이에요. 그냥 이 패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프로그래밍 할때 이게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물론 코딩 스타일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한데 뭐뭐 이렇게 뭐 1부터 왜냐면 포인트가 1이니까 그러니까 아 r 리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헷갈린다 해서 1부터 넣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아홉 개. 9개. 아홉 개가 나오죠.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트윅을 하게 되면 이게 헷갈려져요. 나중에 뒤로 갔을 갈, 갈때 갈 그러니까 뒤로 계속 점점 복잡해지면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건 무조건 인덱스는 0부터 인덱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이보다 작았을 경우가 맞아요. 왜냐면 0부터 세니까 항상.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2d 포인트 리드할때 하지만 마이너스 1을 항상 해주거든요 해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예 근데 아 여기서는 자 일단 보죠 어 뭐가 문제인지 하나 도씩 보면서 하죠 자 클릭을 하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일단 뭐 이렇게 뒤로 갔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 제가 원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자 마이너스를 제가 할게요 마이너스를 하나 해주게 되면은 도메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비로소. 이래야 비로소 이제 도메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마이너스 1을 빼준 이유는 뭐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개의 포인트를 만들 거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데서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한 단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왜 제가 더 맞는 그러니까 커렉트한 그 방법론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한 수학 적으로 한번. 수학이 아니라 그냥 산수적으로 봐보죠. 여러분들. 내가 얘를 5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도메인이 0부터 5야. 0부터 5에요. 정확하게 나왔죠. 그 데이터가. 0부터 5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다섯 칸 안에 포인트가 10개가 파편렛 되는 걸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딱 보면은 0, 1, 2, 3, 4, 5. 5까지 딱 나왔죠. 5까지 포인트가 몇 개야? 10개죠. 10개. 세나 많아요. 이거 10개. 그러면 이게 correct implementation이죠. 예. 근데 하지만 얘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나와요. 예. 10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끝단은 맞죠? 0부터 5까지, 5, 5까지가 도메인이니까 하지만 얘는 포인트 하나 더 나온다. 0부터 11까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래밍에서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커렉트한 임플레멘테이션이다. 웹제를 하거나 오픈제를 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할때 사실 이쪽이 좀더 쓰는 게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네, 인덱스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컴포넌트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여기서 좀더 C샵을 통해가지고, 이제 흔히들 실수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하면 커렉트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하냐. 그 리스트를 만들 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좀더 이제 좀더 복잡도를 한번 좀더해 가보죠.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30개를 파퓰레이션을 시켜보죠. 30개 많아지죠? 여기서 i 플러스 equal한 다음에 1이 아니라 1하면 똑같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2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뭘난 기대하냐면 얘가 하나 건너서 하나 나오게끔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렇죠. 하나 건너뛰고 하나. 왜냐면 이게 두 개씩 점프하니까 아싸리 점프를 두 번씩 딱딱딱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께 마치 안 나오는 효과를 볼수 있겠죠. 만약에 3 하면 이제 세 번씩 점프를 뛰니까 세 개씩 나오겠죠. 그쵸? 세 번째 게 얼라인이 되죠. 좀더 줄여볼까요?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아 리얼넘브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쭉 내리게 되면 가깝게 붙여보면 은 그렇죠. 세 번씩 점프라고 다섯 번씩 점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건 약간 그 알고리즘 어떻게 짜냐 따 틀린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씩 점프를 해주고 혹은 이렇게 점프를 해주고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를 주는 거예요. 야너 i가 그 i를 나눠서 2로 떨어졌을 때그고 얘가 0이잖아. 그러면은 포인트를 담아줘. 이렇게. 자, 플레이 시켜보죠. 자, 에러가 떴네요. 아... 여기 가로를 하나 넣어주고 아, 모듈 오프레이션이 이거구나. <웃음> 헷갈립니다. 자, 플레이를 시켜주게 되면 자, 이제 나왔죠. 이것도 지금 동일한 효과예요. 이게 i가 0부터 지금 20 15까지 점프를 하잖아요. 아니다. 30까지 점프를 하는 거죠. 30개니까. 1, 2, 3, 4, 5, 6, 7, 8쭉 올라가는데 이 i의 숫자를 2로 나눠. 2로 나눠서 0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짝수예요. 짝수. 그렇잖아요. i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건다 짝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얘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짝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3으로 해볼까요? 이때 이렇게 재밌는 패턴이 뭐냐면은 3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모듈리 오퍼,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뭐 5로 나누고 뭐 10으로 나누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필터로 채를 치는 그런 개념인데 몇 숫자만 나오게끔 하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추상화? 상상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띠는 개수를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3으로 주게 되면은 자. 하나 나왔죠? 하나 둘세 번째 나오고 하나 둘세 번째 나오고 하나 둘세 번째 나오고 되게 유, 유스, 되게 유스풀,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거 여러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반복과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은 주어진 숫자를 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짤때 3, 3일 경우 에 혹은 4, 그럼 네 칸씩 뛴다고요. 그죠 다섯 개하면 다섯 칸씩 뛴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널라이징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커브에서 T값을 추출해 가지고 뭔가 할때자주한 포인트 리스트를 컨트롤 할때 이렇게 이제 원하는 번호만큼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해 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꼭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어, 그리고 제가 좀더 좀 클린한 코드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도메인도 한번 같이 잠깐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제가 C#에서 왜냐면 워낙에 중요하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뭐 10.00을 주고 자 카피를 해가지고 또 넣고 얘가 A B Oops.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얘 만들어 보죠. 10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3.47부터 10, 3.47부터 시작을 하죠. 10까지 가죠. 근데 어떻게? 10개, 혹은 5개로 쪼개라.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거 방금 했잖아요. 요 부분을, 그냥 높아시에 그냥 한번더 같이 만들어 보죠. 왜냐면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뭘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이상의그잘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 쉽게 표현해 보죠. 얘는 미니멈. 그리고 이 여러분들 이런 그 기초 부분을 잘닦게 다, 다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냥 스탠드론뭐 웹제이나 오픈제 혹은 그 매핑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 디자인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때, 뭐뭐 프로덕이 됐던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됐던 거기서 생각하는 자체, 생각하는 그 접근하는 방법론 자체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 그 접근하는 방법론을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내가 파이썬으로 뭐 하려 그래 아니면 뭐 스케치업에서 이거 비슷한 거 하려 그래 그럼 스케치업에 이런 이런 도메인이 있나요? 없다 없다고요. 그라스포퍼만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 스케치업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메인 부분은 조금 이제 워낙 도메인 부분 많이 쓰여요. 컴퓨테이션 할 때. 특별히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에 뭔가를 만든다는 거. 쉐입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2D든 3D든. 그러면 공간을 컨트롤 하려면 결국 다 벡터예요. 벡터도 사실은 뽀개지죠. X, Y, Z. 그럼 결국에는 다 1D에서 그, 그그 그 우리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줄 하나 그어놓고 가운데 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딩이 어떻게 접목이 되냐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봐드리는 거고 다시 일단 열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막 코딩을 쳤어 그리고 새롭게 하나를 열었어 그 다음에 아, 모르고 이제 이걸, 이거를 닫아버리고, 이거를 모르고 내가 닫아버린 다음에, 어, 이것도 모르고 닫아버렸어. 그러면요, 맨 마지막에 닫힌 게 저장이 돼서 지금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시작할 때 닫아놓고 다시 열어보고 확인을 하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그라스 퍼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 할때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둘다 더블로 바꿔줬어요. 자, 오케이 누르고, 그러면 이제, 둘다 더블로 됐죠.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나있지? 빨간색, angry point, angry component, 오케이. 뭐세마이콜론없다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만요, a는 3.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워낙에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것들 제가 좀더 이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더블 해서 인터바를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맥스에서 민 값을 빼요. 자, 상상하세요, 여러분들. 맥스에서 민 값을 빼면 거리가 나오겠죠. 예. 거리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디바이드를 주는데, 뭘로 줄 거냐면은 엔 넘버만큼 주겠죠. 가져와. 엔 넘버. 자. 그럼 얘는 엔 넘버는, 이렇게 하면 또안 되죠? 닫아줘야 되고. 아, n 넘버는 뭐야? 인티저로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 한번 시켜주고, 얘를 n 넘버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인터벌을 빼볼게요. 인터벌을 빼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a는 이렇게 1.3, 1.360이 나오고, 우린 여기랑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루프를 한번 돌려줘야겠네요. 자, 그럼 아까 똑같이 루프 하나 만들어주고, 어떻게요? 인티저 i는 0 근데 얘가 얼마큼 올라가냐 그 n만큼 점프를 해라 그리고 단계는 일시 올려라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아 좀더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더블해서 Result를 넣고 i 곱하기 한터벌을 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Result를 ToString으로 캐스트를 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플레이 누르면은 에러가 떴네요 자... 여기 이제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아... 스펠링 r e 트 u l t 어...뭐가 문제죠? 웁스 틀린 문제도 없고. 자, 이런 경우에는 같이 디버깅을 해보죠. 오케이. 뭐가 문제니? 그 지금 보면은 아, 일단 얘를 닫고 다시 열어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아, 64번째 라인이죠. 64번째 라인. 자. 오케이. 음, 투 스트링. 아, 제가 괄호치스를 빼먹은 거 같네요. 오케이. 어쨌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값이 나왔는데 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3.47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끝점은 10이죠 끝점은 1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끝까지 못 갔잖아요 지금 10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니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예다가 미니멈을더 해줘야겠죠 왜냐면 미니멈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얘가 오퍼레이션이 어, 누가 먼저 일어날지 명백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0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미니멈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플레이 눌러주면은 3.47로 시작하죠 3.47 오케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얘가 이 리스트의 개수는 맞는데 10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로 빼줘라 이런식으로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렇게 값이 제대로 나오죠 얘는 지금 0부터 하나,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그죠? 다섯 개니까 다섯 개가 나온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라스소프 컴포트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여섯 개가 뜨겠죠. 예.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좀더 제가 프로그래밍적인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면 은 사실은 여러분 영, 영, 1.0으로 해주셔야 돼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F까지 써줘야 되고 플롯 넘버라고. 근데 여기서는 더블 넘버를 많이 쓰니까 C샵에서는 1.0까지 써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상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에 해서 습관을 이렇게 들여놔라, 1.0으로 왜냐면 얘가 플롯 더블로 이제 간주가 되니까 더블, 그리고 사실 얘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얘도 더블로 캐스트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캐스트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앞에 숫자가, 이거 인티저잖아요, N n 여기 인티저잖아요 얘 더블로 만들어줘야 돼, 더블이랑 더블이랑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 해줘라 사실 이것까진는니어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상수로 만들 때는 타입을 해주자 이렇게 하면 좀더 정확한 인플레멘테이션이 예,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리스트 리스트 만들고 도메인 저것도 만들었어요. 그아 뭐야 도메인 예. 이두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빌딩 블록 계속 쌓으면 위에 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혼자 스스로 쳐보고 안 보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약간 좀 응용을 해 가지고 한번 이제 포인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제가 뭘 이제 보여 드릴 거냐면은 벡터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파퓰레이트 2D라고 있어요. 그럼 포인트가 이렇게 파퓰레이트 되죠. 예. 그래서 내가 렉탱글 이렇게 하나 그려 주면 자, 렉탱글을 갖고 전 렉탱글이죠. 그럼 렉탱글이 있겠죠. 예. 이건 렉탱글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고 위에 건이 렉탱글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렉탱글을 이렇게 넣어 주고 어... 뭐 그려 주죠 뭐. 네, 그다음에 렉탱글 넣어 주면 여기 안에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n은 개수니까 아, 100개. 100개 파필트해줘야 100개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시드 시드 값인데 제가 그 예전에 비디오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들었는데 랜덤이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이 랜덤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랜덤 무작위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쓰는데 사실 이 랜덤이 만들어지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랑 뭐랑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시샵 같은 경우 랜덤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죠. 제가 왜 랜덤이 랜덤이 아닌지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시브를 만들어 주고 주게 되면 지금 시드에 맞춰 갖고 얘가 바뀌죠. 이말인 즉슨 여러분들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거할때 랜덤 값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1, 0, s e e 값을 줄 때마다 얘네들의 랜덤해 보이지만 똑같아요. 동일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랜덤은 말 그대로 난수를 랜덤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i 티마이제이션이나뭐 파라메틱 디자인, 디자인 스페이스 같은 거 만들 때그 랜덤 넘버를 쓰는데 랜덤 넘버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적해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자, C샷!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자, 똑 동일하게 N넘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아, s e 값 들어오고 자, N넘버는 인티저죠. 개수니까, 시드 값도 개수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랜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라서퍼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C# 스크립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C# 도큐멘트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가령 여기서 뭐 C# 랜덤이라고 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도에 들어가죠. 어, 랜덤 클라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랜덤을 보시면 돼요. 보면은 어 랜덤이죠. 아, 어, 랜덤을 뉴로 받아서 이렇게 쓰는구나. 어, 그래서 뭐 넥스트 어, 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이, 콘솔 라이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프린트로 대체했고 그 데이비 그 친구가 이제 랩퍼를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랜덤을 쓰는 방식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트링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이 어레이 혹은 이건 지금 어레이예요. 어레이고 또 리스트가 있는데 헷갈리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냥 다 리스트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 리스트 여러 개 담고 있는 거에서 랜덤하게 픽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이 랜덤은 어디냐? 네임스페이스에서 시스템에서 온 거죠, 시스템.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스템 다 치고 랜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오메트리 라이노 다 치고 들어간 것처럼. 점점 아시죠? 이게,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유징 있죠, 유징? 유징이 지금 시스템이 들어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타이핑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포인트 3D 쳤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full namespace를 치게 되면, rhino, geometry, point 3d인데, 그 시, 랜덤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라고 치고, 다 치고, 랜덤이 나오, 랜덤. 네. 지금, namespace만 나오는데, 지금 시스템 안에 랜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봅시다. 일단, 우리도 랜덤 하나 만들죠. 랜덤. 랜덤이라고 만들어진 이유에서 랜덤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이 시켜보죠 어, 이 컴포넌트가 깨지지 않고 잘 나오네요 컴포넌트가 깨지지 않아도 참 에, 좋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R&D에서 내보내보죠 니 도대체 뭐니? 넌 뭐니? 라고 물어보는거죠 어, 시스템 랜덤이야 라고 네임스페이스를 보여주네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클래스니까 그니까 오브젝트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클래스에서 갖고 온 오브젝트 인스턴스라 고 그러는데 인스턴스에서 다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프로퍼티랑메서드가 나오겠죠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린 next double이라는 게 있어요 어, next double 해주고 펑션이니까 parent s i s 들어가고 안에 그어그 g 트 e 없었죠? 그니까 러 인풋 값이 없었죠? 세마이론 넣어주면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플레이를 시킬때마다 끄고 다시 시킬때마다 값이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안 바뀌네요. 그래서 제가 랜덤이 랜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은 뭐냐. 랜덤에 시드값을 넣어주면 돼요. 시드값. 아이고. 시드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따로 시드값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다시 랜덤해서 가로로 열면 자인터리센스 스킨이 안 나오는데 이때 시드를 바로 넣어보죠 그냥 시드라고 이렇게 S 받아왔죠? 넣어보죠 이렇게 음, 스펠링에러 자 나왔죠? 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랜덤의 그, 시드 값에 맞춰갖고 랜덤 값이 바뀌는데, 0은 항상 7, 2, 6이 나오네요. 그죠? 항상 7, 2, 6이 나오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사실, 단점이긴 한데, 왜냐면 랜덤이 랜덤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랜덤 값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걸로 봤을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한 어프로치 했을 때좀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랜덤도 뭐 여러가지 뭐 타이머랑 곱하고 막 이렇게 데이랑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연도랑 해서 더 랜덤하게 제너를 하는 방법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우리의 포인트는 지금 이게 아니죠. 얘죠의 예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랜덤 값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for를 아, 이제 항상 만들어줘야겠죠. for는 뭐냐, integer. i는 i 꼭안 해도 돼요, j 해도 돼요. 그뭐 컴퓨터 사이언스 i, j, k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j로 해오죠. j는 뭐야? 넘버죠. n 그 n 그 넘버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j를 하나씩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높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0이고 이렇게 돼야 되죠. 높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행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깨져버리거든요. 뭐 어떤 의미냐 면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더블해서 이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rnd에서 next double 해가지고 next b y t e 가아니라 해가지고 print해서 result는 뭐예요? double이니까 two string 해 줘야겠죠? 왜냐면 two string, string만 출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commit out 해주고 플러스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랜덤 값이 나왔어요, 쭉 다 다르게 나왔죠? 근데 이게 일단 확인해보죠. 100개니까 100개가 나와죠. 인덱스 넘버는 99까지 나와야 돼요. 99까지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큰일 나죠. 반대로 이렇게. 혹은 반대로 혹은 얘를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은 컨디션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 무한 루프라 그러거든요. 계속 돌아요. 컴퓨터 꺼져 꺼져 버려요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그라스 오프에서 이거 세이프 가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이상 넘어 버리면은 근데 다른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크래시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디에서 요즘은 많이 잡아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크래시가 나야 정상이다 크래시가 여러분들 열심히 코드 짜는데 크래시 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다시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라 그걸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도 문제가 돼요 뭐 아이 아이라는 게뭐 없어. 혹은 저 다른 스콥에 가 있어. 여기서 뭐, i는, 뭐, int에서 i는, 뭐, 100이라고 줬어. 그럼 이제 i가 인식이 되거든요? 원래는 깨져야 되는데? 프로그램이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잖아요. 왜냐면 i가 여기 있으니까. 이럴 경우도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루프를 놓을 때는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OK 눌러볼게요. 자, 우리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포인트 한번또 만들어보죠. 포인트 밖에서 어떻게, 제 리스트 하나 만들라고 했죠. 포인트 담을거. pts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손이 익어야 돼요 저만큼.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x x, y, 그 다음에 pts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보죠. New 해서 포인트 3D 한 다음에 X, Y, Z야. Z는 우리 2차원이니까 Z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얘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A는 A는 PTS 하게 되면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또 타이퍼 에러가 났네요. 어. 여기 보면 61번째 리스트죠. 그 리졸트, 어. 아, 리졸트라는 게 없죠. 네, 지웠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populate 되죠. 볼까요? 어, 어디 갔니? 여기 있죠, 밑에. 0,0 부터 되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랜덤은, 그럼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만큼 파퓰스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걸로 다할수 있어요. 이제, 제가 비디오도 만들어놨지만, 뭐, 리맵을 시키던, 뭐, 프로젝션을 시키던 하면 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리맵의 개념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잘하려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머릿속에 3차원 공간에서 빠르게 이거를, 이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x, y 만들어놨죠? 그래서 지금 난수가 여기 나오게끔 돼,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 네, 0부터 10까지 이렇게 에어리 a 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인덱스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2 곱하기 2를 해봐요. x축으로 그러면은 이 컴마까지 가는 난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얘를 옵셋을 띄우려고 그래 하나 둘세 컴마 그러면은 3부터 나가면 되겠죠 그렇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추상을 잘 하셔야 돼요 컴퓨터이션 디자인을 잘 하려면은 이런 이런 어떤 숫자나 이런 어떤 이퀘이션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거 상상하는 힘을 좀 많이 길르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몇컴마야 지금 10, 12죠? 그러면 12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12. 올라왔죠? 그러면 2컴마씩 빼주고, 그럼 8이 되겠죠? 얘도 이제 뭐, 쿡 찔러봐요. 뭐, 8로 쿡 찔러볼까요? 예, 네. 그럼 16까지 찍어볼까요? 지금 이거 말고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있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좀 직관력이라든지 그런 걸좀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해야 되냐 그라소퍼를 다루던 뭐 다른 걸 하던 간에 수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추상화시키고 상상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냐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세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사실 이전에 도메인 했잖아요 도메인 응용해도 돼요 민맥스 해가지고 잡아도 돼요 근데 에, 근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일단은 뭐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해보고 이렇게 이제 난수로 포인트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카운트를 줄일 수도 있고요 카운트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그시드 값을 바꿈으로써 포인트를 이제 생성할 수도 있고요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죠. 사실 제가 한, 한 시간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뭐 하나가 내친 김에 하나를 더 해보면은 일단은 얘를 이제 그룹으로 잡아주고 또 카피 페이스트 할게요.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은 아그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이제 얘네들의 거리가 일정 이하에 줄었을 때 연결을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네들이 뭐 되게 이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디스턴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디스턴스 있는 애들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거야. 서로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해져가지고, 라인을 그려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은 우리는 요 부분은 제가 안 건드릴 거예요. 안 건드릴 거고, 자,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일하게 얘를 좀 카피를 해오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치세요. 저는 그냥 카피를 해갖고 올게요. 해서, 음, i는, 아, 이만큼 가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pts에 카운트라는게 있어요. 카운트라는그 v a r i a 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개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이라는 개수가 나올 거예요. 10. 카운트는 항상 원래 리스트보다 1이 더 더해져요. 자, 이거 잠깐 설명해드리면 은 우리가 아까 포인트를 10개를 만들었잖아요. 포인트를 10개를 만들면 인덱스가 항상 9에서 끝났죠.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이해 되시나요? 얘도 분명히 10이 나올 거예요. 10이. 근데 원래의 개수는 하나를 빼는 게 맞아요. 왜? 0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여러분들 계속 유념을 해주,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나서또 보게 설명을 또 드리고 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PTS의 인덱스 지금 저는 인덱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N넘버로 빼는 거예요. N넘버 N넘버로 빼는 건데 리스트에서 N넘버로 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 리스트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막 쏟아지겠죠. 이런 데이터가 쏟아지겠죠. 그 중에서 어 67번째 데이터를 빼보면은자 여기 보면 3 여기 13.5 이게 써있죠. 13.028559 이, 지금 그 데이터를 따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뺄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이면 은 무조건 끝점이겠죠. 0이면 무조건 첫 번째 포인트고, 만약에 pts에서 카운트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끝, 그, 그니까 무조건 끝, 마지막 데이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무조건, 이거는 pts에 무조건 마지막 데이터를 인덱스 하는 거고, 이거는 pts에 무조건 첫 번째 데이터를 인덱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i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얘는 이제 점프를 뛰면서 돌겠죠? 얘에서 그, 디스턴스를 재는 거야. 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인텔센스 기능이 작동이 되는데 잘안될 경우는 여러분들 따로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포인트, p가 포인트 3라는 이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따로 기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턴스 2라는 게 있어요. d i s t a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번에는 pts의 i의 바로 앞에 포인트를 재는 거예요. 바로 앞에 포인트. 자, 됐죠? 그 다음에 세마이컬럼. 이렇게 되면은 이 100% C샵코드는 지금 깨지기 마련이에요. 왜 깨지냐?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았는데 돌은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니까 메모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이너스 1로 해주면은 깨지지가 않겠죠. 자, 안 깨져 정상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봅시다. J가 없다고 하네. 아, 자, 이렇게 안 깨져요. 자, 이렇게까지도 해서 보여드려야지. 자, 깨지죠. 인덱스를 지금 넘어선 거예요. 아웃 오브 레인지가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끝까지 돌겠죠. 이게 지금 뭘 한거냐면 포토샵에서 한번 그려보죠. 포토샵이 안 열리지? 포토샵이 안 열리는 관계로 일단 파워포인트를 열어보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 자섯개만 그려볼게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는 인덱스가 지로죠. 지로 그러니까 0, 1, 2, 3, 4. 지금 이 4만큼 어떻게 보면 4만큼 그 인덱스가 차있는 거 0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카운트를 찍게 되면 5가 나와요. 왜냐면 1부터 3거든요. 그냥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반대 전 거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전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코드를 보시면은 이게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그니까 i가 0이어서 pts보다 작다면으로 일단 전체 루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니까 이 루프는 어디까지가 되냐면 여기 루프하고 여기 루프하고 여기 루프하고 여기 루프하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만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오퍼레이션 안에서 항상 플러스 1을 시키는 이게 하나 있잖아요. 이 스콥 안에서 이 말은 거리를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까지만 이 루프를 돌아도 문제가 없는 게 얘랑 얘랑 거리를 재, 얘랑 얘랑 거리를 재, 또 얘랑 얘랑 거리를 재, 또 얘랑 얘랑 거리를 재면 어 결국에는 다 비즈니스를 한 거잖아요.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신택스를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해서 아, 디스턴스를 해볼게요. 자, 디스라고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디스가 아, 랭스. 특정 랭스보다 작다면, 작다면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i라고 해보죠. i2 스트링으로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OK 눌러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랭스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랭스를 하나 만들어주죠. 하 만들어주고, 저는 10.000000 해가지고, 소수점을 꽤 많이 줄게요. 연결해주고, 얘를 뭘로? 더블로 바꿔줘야겠죠. 더블. 자, 됐습니다. 출력이 다 되는데, 당연히 이, 지금 우리가 이 유닛이 뭐 1인데, 10이면 다 포함이 되겠죠? 쭉 줄여보면은, 자, 2.26에 가까이 해당되는 애는 1이에요. 그러니까 1이겠죠. 3, 4겠죠. 바로 뒤에 거랑 비교했으니까. 이해되시죠? 57이면 58이겠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지금 제가 뿌린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작동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다가는 뭘 만들 거냐면은, line 이라는 걸 하나 만들죠. line, line list, lns, new, list, line. 자, 만든 다음에, 이, 커, 이, 이 컨디션이 밑, 그러니까 만족이 됐다고 친다면, 우리는 그 line 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new, 라인 자 해가지고 라인은 두개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바로 들어가죠. I 해가지고 얘랑 플러스 1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NNS에다가 더해야죠. 몰? LNL 자그 다음에 음. B는 LNS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오 OK 누르게 되면 에러가 뜨겠죠. 왜? B가 없으니까. B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라인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이 토르런스에 맞춰갖고, 이제 얘네들끼리 포인트, 그 라인들이 연결이 되죠. 예. 그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아,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인트를 갖고, 이제 라인으로 넘어갔고 어떤 특정 디자인 스트라러지에 의해서 라인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시드 값에 맞춰가지고, 어떤 시드 값이 가장 많은 커넥티비티를 우리에게 줄수 있냐를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보죠. 옵티마이제이션. 간단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라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만들어 놨는데, 자.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건 다 이해되시죠? 이 스콥은. 이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포인트를 다 루프스로 하면서, 루프스로 하면서, 자기보다 인덱스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이랑 거리를 재가지고, 거리를 재서 뭘뭐 해주죠? 라인을 그려주죠.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뭘할 거냐면은, 얘네들을 펑션으로 만들 거예요. 펑션으로. 다, 펑션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일단은, 얘를 커멘트 아웃 해주고, 얘도 커멘트 아웃 해주고, 얘네들을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아, 컨트롤 X를 누르죠. 그 다음에 밑에, 커스텀 에디셔널 코드라고 있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퍼블릭, 아, 퍼블릭, 퍼블릭 안 쳐도 돼요. 나중에, 배우고 헷갈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펑션 네임을 먼저 정해주죠 그래서 get line이라고 해주고 from pts라고 해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펑션은 이제 펑션의 이름이 필요하고 이제 e 라메터가 필요하겠죠 아 일단 여기다 넣어주죠 ctrl v 이거 다 잊어버리기 전에 그 상태에서 아 얘, 얘에 대한 output은 이렇게 해주죠 return 한 다음에 이 line에 라인에 카운트야. 네. 이다 끝난 다음에, 이 펑션이 끝난 다음에 리턴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그 리턴 밸류는 이 라인을 넣고 라인이 뭐 다섯 개 들어갔다 면 5를 리턴해 주겠죠. 왜냐면 그 개수를 넣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카운트. Count, 카운트는 우리 포르팔 때 했죠. 계속 여기 카운트도 있고. 예. 어,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밸류는 카운트이기 때문에 얘가 뭐겠죠? 인티저겠죠. 타입이. 인티저 타입이겠죠. 데이터가.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오, 어, 에러가 났네요. 지금 보면은 79번째. 네. 여기에 지금 s가 없어, n도 없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넣어주죠. s는 뭐였어요, 아까? 인티저였죠, seed. 그리고 두 번째 인티저는 N, n은 number of points 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length. length는 더블이죠? 자, 랭스. 그 다음에, 플레이 예, 없네요. 이제 에러가 없이 잘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익스큐션 한번 시켜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a는 이렇게 가로 연 다음에 n, s, 랭스를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테마이컬럼. 됐죠? 그러면 여기서 a는 개수가 나오겠죠. 0개가 나오네요. 음, 오케이. 값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죠 제가 아 지금 약간 뭐가 이게 1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면 라인을 그냥 리턴을 시켜보죠 줘 그리고 여기서도 라인이기 때문에 리, 라인도 뭐야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에 라인이라고 해주죠 타입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플레이 시켜보면 은 라인이 지금 하나가 뜨네요 아... 지금 이렇게 한 번만 실행이 될 리는 없고 아 이거 반대로 넣네요. 바보같이 <웃음> 이게 이게 그 s는 뭐야 그 시드 값이고 그다음에 n이 그 다음에 n이 그몇 개의 파 o p u l 할 거냐 제가 일부러 틀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디버깅 하시라고 자 s가 s 들어갔죠 n은 n이 들어갔죠 사실 이름대로 하는 게 아니, 아니고 이게 이제 시드 값이고 얘가 이제 그 넘버 단순히 스펠링이 같다고 제가 맞춘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플레이 시켜보면은 보죠. 어떻게 나오나 자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렇게 나오고. 네. 뭐 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시 여기서 우리는 뭘로 바꿀거냐 개수로 바꿔주죠. 카운트 카운트. 사실은 여기서 카운트를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안하고 여기서 어차피 이게 값이 나오니까 어떤 특정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다 타고 카운트를 쳐도 되죠 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16개 그럼 보면은 11 시드 값이 0일 땐 11개 이 기분 랭스에 맞춰 가지고 얘는 12개 14개 19개 21개 15개 계속 이 시드 값에 맞춰서 커넥티비티가 이거에 맞춰서 얼마큼 나오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하고 싶은 옵티마이제이션은 가령 이런거예요 지금 또포로를 하나 만들어주죠. 자, 컴플렉시티를 이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건 몰라도 돼. 어쨌든 얘가 하는 오퍼레이션은 뭐냐. 지금 마치 프린트같이 프린트하고 스트링을 넣어주면 출력되듯이 얘도 지금 그 시드 값이랑 그 넘버 오브 포인트랑그 길이를 넣어주면은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 길이 안에 있는 것들. 동일하게 일단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function을 가지고서 복잡도를 좀 많이 줄였죠. 그리고 int i는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i가, 20개. 이, 뭐, 이뭘줄 거냐면요. 20은 뭐냐면, seed 값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seed 값 대신에 i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린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리스트로 답안 주면 되죠. 그 얘는 인티저가 나오겠죠. 왜냐면 개수니까 그래서 Result를 만들어주고, 아, new list. 아, 인티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인티저를 value라고 주고, 그냥 v라고 줄게요. V라고 주고, 쓰다가, value를 집어넣어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플레이 시켜보죠. 왜냐면, value라고 치게 되면 이미 지금, 딴 쪽에 저장된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나 int처럼, n 처럼 이미, 뭐라고 얘기하죠? 지정된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자, 69번째 줄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 그렇지. Results 주면 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시드 값을 우리가 루핑을 했잖아요. 지금 얘가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얘는 지금 파라미터를 안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0부터 20까지, 그러니까 0, 엄밀하게 얘기하면 0부터 19까지 번호를 바꿔가면서 이이 펑션을 돌리는 거에서 얼만큼의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 within this distance, 이 distance 안에 네? 그래서 이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와우 그렇죠? 쭉 나오죠? 지금 시드가 19번이 가장 많이 나오네요. 가장 적게 나오는 애들은 뭐야? 그 이거로도 확인하 아, s e e d 다르겠구나. 아, 이전 컴포넌트 갖고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로 가지고 여기서 이제 19를 넣으면 은 몇이 나오겠죠? 이것만 맞추면은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적게 나온 게뭐 있을까요? 15! 15가 제일 적네요 예,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 그래프로 보면 찍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예. 시드 넘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음. 그래프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퀵 그래프 자 보시면 지금 마지막 인덱스가 제일 높게 나오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건 뭐이 차트에 따른 속성이 있겠죠 나중에 이런 차트를 그냥 같이 만들어 봐요 어차피 이거 안 쓰고 우리가 따로 만들어 서 되거든요 동일해요 어쨌든 보면은 지금 12번 인덱스에 굉장히 낮게 나오네요. 제일 낮게. 가 아마 미니멈일 거예 이게 맥시멈이고. 그래서 지금 19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자인할 때, 아 이, 우리가 이걸 평가할 때는 길이를 이렇게 갖고 오고 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대수로 했지만 이 라인의 길이를 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 라인의 길이를, 과제, 홈워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라인들이 있으면 이 라인의 길이를 재서그 길이를 다 더해. 다 더하는 거예요. 그또 동일하겠죠. 이 이걸 쓰면 되겠죠. 토탈 랭스라고 하면 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를 주면 어떤 길이를 넣으면 이 길이에 자 자꾸 자식이 자신한테 길이를 더하겠죠. 그래서 이 끝값을 이 마지막 값을 비교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코스트 펑션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게 높았을 경우에 여기다 몇 점을 더하고 저게 낮았을 경우에 몇 점을 더 곱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고 이렇게 패라메터라이징 했다고 친다면 같이 디자인하는 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이 패라메터에 웨이스를 주는 것 자체도 한번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이 디자인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포인트랑 라인 갖고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거 갖고도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자유롭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에 이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도록 가죠. 감사합니다.